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매주마다 사무실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거 하나만 말해보자면, 이키코모리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데는 역시 돈만한게 없죠. 아무튼 이런 저를 쭉 지켜둔 메타맘이 새로운 일거리를 툭 던져줬는데, 그 일거리가 무엇인가 하니, 보드게임. 이키코모리의 아싸인 저는 만져보지도 못할 신박한 게임이었죠. 마지막으로 한 보드게임이 부르마블리니 말입니다. 아무튼 간에, 보드게임을 할이원도 보이고, 룰도 알려준다고 하니,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두 도시 사이에서입니다. 게임의 이름에 나와 있듯이 두 도시를 건설한 게 주목적인 게임인 다른 보드게임과 달리, 아 물론 다른 보드게임을 해본 적이 거의 없지만, 아무튼 이 게임은 경쟁과 협력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도시를 만들고 자신이 만든 도시 중 제일 점수가 낮은 도시의 점수가 최종 점수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협력과 배신, 타락이 필요하죠. 리자트가 좋아합니다. 룰만 보면 단순한 이 게임은 옆사람이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난이도가 확확 올라갑니다. 왼쪽 사람과 철저한 계획 도시를 만들어봤자 오른쪽 사람이 허크스 매스 혹은 문도 빠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면 멘탈과 함께 점수도 승천하죠. 심지어 도시를 건설하는 단계 전까지는 옆사람과 상의를 할수 없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텔레파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든 완벽한 계획 도시의 점수가 왠지 모르게 개미 담성 만해지는 신비함도 느낄 수 있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뭐 점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 게임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도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긴 순서라든지 발이 큰 순서라든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자기 양 옆에 도시가 아니라면 반대편에서 아스가르드 께 계획 도시를 짓고 있어도 방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자신과 상의할 때는 오크 그런 특급 지능을 자랑하는 옆 사람이 상대편의 도시를 지을 때는 트루와 치프가 되어 계획을 일으키는 걸 봐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드게임이라고는 브로마블만 많이 해보는 메탈게임이 매기는 이 게임의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10점에다가 왜요? 이거 끝이야? 아 잠깐만 뭐 추가 뭐, 안한거 있나? 일단 일단 뭐거고 그래 <웃음> 앞뒤가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일 뿐 이쪽은 이렇게